안녕하세요. 로또 헌터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3회 월요일 방송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 입니다. 이 헌터는 이 약수에서 고정수를 아주 유용하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약수는 제수 어, 쪽에 무게를 더 두시기보다는 약수이면서 어, 고정수 뽑는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어, 좋습니다. 어, 이 헌터는 금요일이나 토일 요 되면 늘 약수 중에서 고정수가 있는지 늘 다시 확인하거든요. 어, 이거 이 약수도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지난주 지난해 차에까지 그러니까 풍당풍당 자료 어, 거기에서 고정수 헌터가 뽑아내는 과정을 어,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이것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약수를 잘 활용하시면 어, 고정수 뽑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재수로 활용하시면 어, 독약이 될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절대로 재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 로또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개 이 지금 헌터가 보여드리는 수들을 재수로 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 그 1등 당첨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약수 중에서 매주 어, 1에서 3수 정도는 일반적으로 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물론 전멸하는 경우도 있고 4수까지 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 일반적으로 1개에서 3개는 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등을 포기 1등이 내지 2등을 포기 하신 분들은 그냥 뭐제 1수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어, 나는 5등만 해도 다행이다. 합니다. 그러나 그 5등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로또를 안 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5등 하자고 로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2차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입니다. 어, 숫자만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약, 어, 약수마다 헌터가 그 특징적인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헌터의 설명을 잘 어, 듣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어, 자료는 좋은데, 자료는 좋은데, 그걸 잘못 활용하면 그게 독약이 되는 거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어, 이 헌터의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를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헌터 자료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헌터가 아무리 좋은 자료를 올려드려도 헌터 자료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 어, 다른 분이 그재수라고 하면 그냥 덜렁 버려버립니다. 분렁 버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헌터의 자료에 대한 어, 신뢰를 우선 구축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이 자료를 보셔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헌터 자료가 이거는 믿을만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분 자료에 더 비중을 두시면 되겠고요. 이 헌터 자료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다 하면 다른 분들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3이 어, 좌측 계단 타기를 하면서 5연속 올라갔어요. 5연속 올라갔죠? 어, 이거는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이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퐁당퐁당 3연속 올라갔죠. 삼이. 3이. 이번이차의 그러니까 좌측으로 보면 이번이차의 3이 또 출을 하면 이제 6연속 출하는 거고요. 좌측에서 보면 퐁당퐁당 4연속 올라갔으니까 이번이차 출하면 사연 어, 5연속 출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5연속 자료입니다. 지난해차까지는 이 퐁당퐁당 자료를 상당히 헌터가 지난해차 한, 지난 한 두, 두, 삼, 두, 두, 두세주, 어, 상당히 어, 긴장을 시켰죠. 어,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두 수가 출했습니다. 퐁당퐁당 자료에서요.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 5연속 자료를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5연속 자료를요. 어, 5연속 자료가 일반적으로 어, 3연멸에서 긴개는 14연멸 3 1 사이에서 어, 출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 6연멸에서 9연멸 사이 어, 거기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어, 3연멸 후에 출한 경우도 어,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3연멸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서 어, 초긴장 상태는 아니더라도 이제, 긴장을 서서 해야 돼요. 이 5연속이라고 탁선 버리면 안 됩니다. 아, 금요일까지 잘 지켜보셔야 돼요. 이 약수들을 잘 관찰하면, 아, 고정수 뽑는데 상당히 유리하고요. 어, 남들이 다 버리는 수에서 고정수를 뽑아내니까, 아, 또 시직도 크죠. 만약에 1등 당첨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수들을 잘 활용, 약수를 잘볼줄알면 약수에서 고정수를 잘볼줄 알면, 그러면 그게 고수입니다, 고수. 그렇죠. 어, 남들이 버린다고 턱커턱턱버리지만안 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퐁당퐁당 자료입니다. 이 퐁당퐁당 자료가 얘도 규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 이 퐁당퐁당 자료가 지난 회차에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 회차 이게 이제 약해진 거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퐁당퐁당 자료는 안 나오면 쭉안 나오다가 한번 나오면 이렇게 한주 내지 두 주를 꼬리를, 물,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두 주를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두 주를 이제 안 나오면 그 후로부터 이제 한 4, 5주는 4주 정도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버리면 되는,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도 퐁당퐁당 자료는 아직도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어, 이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어, 주세주를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어,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5연속이면서 4연속이니까 어, 약제수 쪽에 가깝게는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진 맛이라는 마시,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은 어, 항상 매주 이 기초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이 약수를 그냥 추초에다 버려놓고 거기서 어, 어 주중에 계속 빈 깡통 가지고 계속 거기서 고정수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초에이 약수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약수는 어 이거 아주 어, 유용하면서도 잘못하면 독약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오연속이죠. 오연속이 어, 매주 0개에서 하나도 없거나 많으면 두 개, 세 개까지 나옵니다. 어, 이번 2차에도 이렇게 5연속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에 주의하시라고요. 여기는 2입니다. 2. 2가 수직으로 어, 5연속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 2차에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어, 이 헌터가 말씀드리는 5연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연속 이상인수입니다. 5연속 이상인수. 어, 그 수들이 규칙적으로 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이번 제이 2차부터는 5연속도 이제 살살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3연속 전멸 중입니다. 자, 이도, 이 헌터는 일단 약수로 뺍니다. 다음은,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7, 아, 저 15번인데요. 15, 15번은, 어, 이렇게 같습니다. 어, 좌측 대각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현재 6연속 중입니다 6연속이에요 어, 이번 이 차에 출을하면 7연속 출이 되는 겁니다 대각선을 쭉 올라갔죠 이렇게요 어, 이번 이 차에 이게 15가 어, 나올 수 있을려는지 아니면 제이수일 려는지 어, 일단 이 헌터는 어, 약수로 빼놓습니다 15도 약수로 뺐어요 자 다음은 어, 이렇게 해서 어, 일단 5연속 자료 2개에다가 6연속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이제 3개가 되는데, 이세 수들은, 지금 보여드린 세 수들은 약수, 수 쪽에 상당히 가깝게 가 있는 수들입니다. 그러나, 5연속 자료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서히 긴장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3연속 후에 출한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함부로 버리면 안됩니다. 약수를 잘 활용하시면 고정수 뽑는 데 상당히 유리하고 남들이 버리는 수를 가져가니까 만약에 1등 당첨되면 배당금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점도 가지고 있어요. 약수를 잘 활용하시면요. 여기는 11번인데요. 11번이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습니다. 2번의 차에 출혈하면 이 5연속이 되는 거죠. 어, 11번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이런 수가 있죠. 여기도 어, 이렇게 좌측으로 여기는 2개단 타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2개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어, 그래서 어, 이것도 약수 중복입니다. 어, 이것도 일단 헌터는 어, 약수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헌터는 약수로 빼놨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수입니다. 1번입니다. 1번이 어, 수직으로 어, 4연속 올라갔죠. 1번이요. 1번은 어, 자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어, 풍, 어, 저, 좌측, 좌측 계단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1번도 어, 두, 두 가지 중복입니다. 두개 중복이에요. 약수 중복이죠. 어, 이 헌터는 일단 1번도 어, 약수로 뺐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이게 지금 제수란 뜻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 약수를 자령하, 활용하시면 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약수는 제수에 가까우면서도 어,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보면 또 필출그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그래서 어, 이것도 12도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 31번인데요. 퐁당퐁당 4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퐁당퐁당 자료가 지난 2차에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어, 이제 2번이 차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퐁당퐁당 자료는 한번 나오면 꼬리를 물고 어, 2, 3주 연, 연속해서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 이번 회차든 다음 회차, 이번 회차에 안 나오면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마음 편안하게 몇 주는 이렇게 제외시켜도, 어,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제외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어, 이 헌터가 지금까지 몇년 동안 지켜본, 어, 그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회차에는 아직은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꼬리 물고 나올 수 있습니다. 31번이 퐁당퐁당 자리 앞에 3번하고 31번이 있었죠. 자, 다음은 어, 여기는 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 우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이번에 차 대상수가 29입니다. 어, 29. 요게에 어, 어, 나올 수 있을려는지, 아니면 제외가 될려는지 어, 판단은 이제 금요일까지 쭉 지켜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어, 헌터는 일단 약수로 빼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올라갔죠? 어, 여기는 어, 우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어, 올라갔습니다. 어, 요거 이번 2차에 제외될 수 있을래는지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어, 헌터는 역시 13도 약수로 뺐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측으로 사연속 올라갔죠. 어, 41번입니다. 아, 역시 우측 사선으로 사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 약수로 분류합니다. 41번도요.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4번인데요. 좌측으로 어, 좌측 사선으로 4연속을 나갔습니다 어, 4번 역시 약수로 빼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세로로 4연속을 나갔죠 25입니다. 어, 역시 헌터는 어,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 이렇게 어,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 속 올라갔죠. 대상수는 17번입니다. 역시 어, 이것도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계단 타기나 두 계단 타기, 한 계단 타기나 두 계단 타기도 어, 출현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 타기는... 어, 이것도 어, 항상 약수로 빼면서도 늘 어, 눈여겨봐야 되는 수입니다. 계단타기는요. 이는 출현빈도가 다른 것보다 좀더 많아요. 계단타기는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는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5번인데요. 어, 여기는 좌측으로 4연속, 좌,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했을 때어 이번에 차에 가능하려는지, 아니면 제외될려는지, 어 금요일까지 약수로 빼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세로로 4연속 올라갔죠. 어 24입니다. 역시 헌터는 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수를 총 15개를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10개에서 15개, 16개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매주 많을 때는 18개까지 도 나옵니다. 어, 적게는 8개, 지난해차는 8개가 나왔죠. 8개 중에서 4개가 출했습니다. 지난해차에 50%가 출을 했어요. 어 이게 적다그래서 적게 출하고 많다그래서 많이 출하는 거 아닙니다. 저전의 차. 아, 1041회 였나요? 거기서는 14개인데 1 4개가 전멸 했잖아요. 근데지난 일차는 차는 8개인데 4개가 출했습니다. 아, 이와 같이 아, 이 개수가 많고 적고는 관계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개수가 많든 적든 아, 일반적으로 1개에서 3개는 아, 일단 아, 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정적인 필터를 하신 분은 0에서 3 또는 0에서 4로 놓고 필터를 하시면 되겠고요. 공격, 경, 공격적인 공격 필터를 하신 분은 0에서 2 또는 1개에서 1에서 3으로 놓고 어, 필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회차 어, 약수 총 15개입니다. 어, 이거는 어, 전멸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어, 또그 4개까지 추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한 일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어, 1개에서 3개 아, 지금 타이트하게 하면 한개에서두개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2차 약수 총정리를 해봤고요. 어, 오늘 보여드린 약수를 일주일 동안 필출 그룹하고 잘 비교하시면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필출 3스크럽 보문하시면